끓여도 안 죽는다. 실온에서 끓여도 안 죽는다. 퍼프리젠스 균. 자, 다른 말로 우리가 충분히 끓여 조리한 음식도 실온에 그냥 두면 크로스 스트리듐 퍼플리젠스균, 크로스트리듐 퍼플리젠스균. 다른 말로 웰치균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자, 이 균이 정식에서 식중독 원인이 된다. 자, 이게 가열 등으로 생육 조건이 나빠지면 아포를 만들어서 생존합니다. 그래서 아포는 고온, 건조 등 정식에 불리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균이 만들어내는 휴면 상태입니다. 그 얘기잖아. 자, 그러면은 이 음식이 식으면은 다시 생존하기 위해 가지고 이 아포 상태에서 깨어나서 정식됩니다. 이래서 60도 이하만 돼도 균이 늘어납니다. 밀봉 잘해도 소용 없습니다. 퍼프리젠스 균 산소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갈비찜 등으로 대량 조리한 뒤 실온에 두면 산소가 없는 손내부에서 정식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환자 3, 3월에서 5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요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버레리전 식중독 환자 총 2,609명, 음식점 발생이 1,323명.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집, 어린이집, 집등 집단 급식소 순이다. 그래서 자 올봄 지역 축제 등에서 대량 조리한 음식을 소비하는 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식약처에 의하면 지난해는 지역축제에 방문한 4 0 0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그런 얘기고 자, 퍼프리전스 식중독 주요 발생 원인은 닭,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 식품이다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 공유 섭취로 발생한 사례도 있다 자, 이 식중독은 음식조리 보관에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보관 방법 온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육류조리할 때 중심 온도 75도 이상 1분 이상 가열 보관 시에는 여러 개 용기에 나누어 담아서 5도 이하로 빨리 냉각시켜 보관해라 뭐 조리 후 2시간 내에 섭취 보관은 75도 이상에서 재가열해서 보관음식은 75도 이상 재가열해서 먹도록 하라. 그러니까 대량 다량 조리해가지고 빨리 냉각 못 시키고 서서히 냉각되도록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웰치균 식중독 일으킬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제 그 얘기에요. 그래서 끓여도 안 죽는다. 자, 이 크로스트리움 퍼플전스 좀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올렸습니다. 자, 크로스트리움 속 혐기성 포자 내열성 고온균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균이다. 독소형 식중독 자 이거 이외에 황색 포도 알 구균 있잖아 그죠? 크로스드리디움 퍼프리전스 보시고 그 다음 내가 이걸 AI 도움으로, AI 도움으로 자, 이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위에 클릭을 해야 열리는 Hello, window. welcome to my web page. This is an SNS platform aimed at helping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related fields such as food and nutrition and the food service industry to prepare for national qualification exams such as the Registered Dietitian exam and the Sanitation Manager exam on a scientific basis. We would be grateful if you could subscribe to Food All on YouTube, Naverband, and VLOG. SNS. YouTube Naverband, VLOG, Food All. Hello. 어때요? 요즘 AI 이거 활용 못하면 곤란하겠지, 그죠? 지금 내 사진 넣고 문장만 넣어가지고 말하는 거 보세요. 계속 사진을 넣었는데 눈도 껌뻑거리면서 다 움직이죠? 이건 제가 사진을 넣고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로 만들어봤는 거예요 어? 그 다음 이 부분 당지수 낮은 음식 다이어트에 좋다 진짜 그럴까 결국에는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은 이거요. 먹고 마시는 음식 결국에는 자, 이런 다 고려해가면서 해야 될 거예요. 자, 당지수, 당지수가 뭐냐 얘기예요. 당지수 어떻게 구하느냐 체치피티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시겠어요? 물어보시고, 그 다음 여기에, 당지수, 글리세믹 인덱스 당지수, 어떻게 실험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자료예요. 자, 이런 자료를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올려줘도, 조회수 2명이다. 누군지 내가 알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안 봤네? 그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밴드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자료 많이 올리고 있다. 그런데 안 본다.